자 가는겨 가자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어, 어, 어 들었어요 네, 생방. 오, 예. 생방입니다. 생, 어 생방입니다 생어방이죠 생방이에요 들었어 블루라이브 좋아 보여 안 떴는데 b 와야 우리 왜 노란냐 와왜 노랗겠어 우리가 이번에 버터기 때문에 노란 거죠 지 시리즈가 우가 발생한 거야 노랗게 노랗게 물들어 황인종 아닙니까 음. 버터 Let's go 어, 방송 어, 예정이라는데 노랗게, 지금 라이브 노랗게, 안 되고 있어 지금 여기 틀어져 있어 멀리서 어, 네. 보니까 버터, 약간 버터, 프로그래밍 버터, 약간 버터. 뭐 약간. 어. 자여러분 인사는 해줘 네 그렇죠 자 그만 보고 자 여러분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헬로웨어, BTS 라스히부이째 어, 네, 여러분 저희가 <웃음> 여러분 저희가 신곡 버터를 들고 드디어 컴백을 <웃음> 했습니다 와러분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달은 해 지금 바로, 지금 거의 에이셉으로 바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한 아, 사람 찾았는데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인사 소신 있게 부탁드립니다 어, 누군데 할까요? 저부터 하면 되나요? 갑시다 제용씨상관없어요자 네, 어, 여러분들 버터 머리 색깔 뭐 버터? 아, 버터 네 앨범 <웃음> 없잖요네 <아니, 웃음> <하러> <웃음> 여러분들, 오비예 여러분들의 희망 네, 안녕하세요, 뷔입니다 안녕하세요, RM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안에서 버터처럼 부드러움을 담당하고 있는 지민이에요 이런 거 반응 안 해줘야 돼. 는좀 <웃음> 하네? 아 요즘 또또 네또 약간 좀 귀엽게 또 컴백을 했는데 이런 거좀 보여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지진입니다 <웃음> 역시 다르네 네 안녕하세요, <웃음> 버터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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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달 동안 이제 녹음 끝나고 두달 동안 준비했잖아요 네. 뭐라, 머리 속이 다 그러, 빠졌었어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뭘 해야 되지? 네. 뭘 준비했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지? 제가 <웃음> 생각을 해봤는데 한 참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두달 그 전에 녹음을 하고 저희가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 하다가 버터 하다가 안무하다가 또딴거 하다가 버터 안무하다가 뭐 라이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거 같아요 말씀 많이 하참 아,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여튼 <놀던> <놀던>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놀던> 예, 여러분들. 빨리 네. 아 빨리 왔으면 했는데 <놀던> 네. 드디어 <놀던> 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아, <놀던> 진짜 저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포를 참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노래 막 부르셔도 되고요. 예. Let it roll.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노래도 노래지만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뮤직 비디오 보셨습니까? 백만 개 쳤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조회수가 3 5 0 0만 와우. 넘었다고 합니다. 아 오우 오우 마이. 뭐 3,500. 그 아미 뮤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또 네. 이제 아미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아미반은 아미들의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제 음, 뮤직비디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죠 한번 보시죠. 딱 업로드된 아까 사실 사실 저희는 이제 이뮤비를 보기 전에 이 워터 마킹된그 멤버들 봤었긴 맞아, 아, 했는데 네그 아, 아티스트가 얼굴을 계속 가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못들어보못라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는 제대로 못 봤어요. 왜냐면 기자 의견은 아, 저저저 정말 처음 보는 것처럼 한번 찍으러 와시죠요 저희 하나 올리러 갑시다. 1. 일추가요. Let's go. 와, 새로 운로고 맞겠어요. 다른 이게 저희도 의견을 그렇죠. 약간 냈습니다 쪽. 어, 게 어, 약간 마왕 같아. 어. 아. <웃음> 왜, 왜, 왜, 갑자기 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웃음> 저눈 누구예요? 저 누... 정국이, 정국이. 아 정국이야. 아, 정국이야. 눈이 있어요? 눈이 어디 갔어? 한번 나왔어. 뭐아 왜? 그 어릴 때 그래. 어릴 때 보던 미국 뮤직비디오 같다. 이아 <웃음> <이런 생각도 웃음> 아, 이게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아메리카 남성의. 저번? 저번? 무슨 명범이심플게 좋아요. 근데. 나도요. 네. 아, 이게 오히려 이런 게안 단백하잖아요. 네. 네. 맞아. 맞아막 엄청난 그런 미장이 없잖아요. 훨씬 이 아, 정말 정말 귀엽게 겼요 <tama> 네. <웃음> 저 엘리베이터 찍는 거 비밀이 완충이에요 그렇죠, 저 버튼이 굉장히 독특한 버튼이에요 저때 우리 뒤에서 뭐하고 있어? 쌀기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아, 저때 진짜 모니터만 아, 잠시 하는... 선거 나가십니까? 아, 아, 너 진짜 기자회견이다 우리 허리 하나도 없어 저또 어디 갔어? <목소리가> 근데 너보라머인데 약간 푸위색아 아, 저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있어요. 저게 뒤에 크로마 색깔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짚이. Oh yeah. Oh y 저때 팔꿈치 패배기. All 을봤 b 인드 보셔야 돼요. 아, 일단 찍을 때 기분 좋아하네. 아, 오늘 비하인드 아,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여기가. 나. E스야, 나.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일 아, 아, 고양이. 저것만 찍고 아, 최근 했잖아. 근데 저게, 저게 그 그릇, 뭐야, 이게 뒤에 덩아, 흘리거든요. 아, 방탄유리였잖아. 아니, 유리가 아니라 강화 크리스. 화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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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뻔하게 나오. 333 나오면 돼. 네. 저도 똑같이 형이랑 해도 열려가잖아. 탁거 딱딱 꽂혀서. 아, 그리고 <웃음> 지금 번호 뭔지도 모르겠네요. 381 보여야 돼요. 아니, 여섯 여섯 자리 숫자를 분내 달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끝지도 모르고 이렇게 착착. 착착 옛날 에 그런 거잖아. SNS 아이디 만들 때막 <웃음> 막 이렇게 하면 어, 막 멋있는 거 나오던. 아. 아, 광친 거 이렇게 저저 같은 경우는 이제 5 0 7 9 0 4는데 옛날에 제가 507동 904호 살았었어요. 아파트 살았는 저는 그냥 근데 의미가 있구나. 저는 110604. 뭐야? 저숙소 처음 들어갔날. 110604? 아 다들 의미 있는 걸로 했나? 저는 여기 아 노현동. 저는 어 000001. 무슨 뜻이에요? 네 넘버원이 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이 옛날에 무슨 뜻이 있었어요. 그 옛날 사이월드 감성으로 뭐000001 네 하면은 아그 그거 뚜뚜뚜 아니 B B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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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이 다 시원해요, 그냥. 오늘이. 그러니까. 아우, 소리. 정국씨, 아, 지금 방금 댓글에 올는데 정국씨, 눈썹 피어싱 이거 붙인 건지 아니면 갔다가 그냥 여기 다 꽂은 건지 궁금해요. 어, 아, 진짜 있었네. 아, 다 영어밖에 없어. 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좀 신기하긴 하다. 약간 내 기찌 같다. 풀로 붙인 거야, 풀로. 아, 얘 연습할 때 이거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해가지고. 실험했었아 실험했었는데. 어때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붙있죠 이거 하나. 떼면. 쎄져 이렇게 웅단 웅당 같아 그리고 아, 이거를 이렇게 고백로 <웃음> 먹으면? 옛날 최고술 있잖아 <웃음> 우리 아버지 웅당 수박힌가요? 역시 되게 욕심쟁이 많다 역시 머리 예쁘다는 얘기도 많고요 역시 아, 머리 아, 예. 네. 아, 머리 나는 나 여태 너한 머리 중에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아, 귀여워 귀여 약간 그김묘환 이야기의 그 어. 더스틴 더스틴, 더스틴. 네. 혹시 음, 제욱 씨 머그샵 번호 의미 뭐예요? 아 저는 660660 이게 660. 뭔데요? 그, 그... 뽀뽀입니다, 뽀뽀. 아 뽀뽀. 뭐 저는, 아, 네, 저는 그 뭐냐, 그 그냥 삐삐삐 의미 있는 어, 번호 가 음, 없을까 왜? 해가지고 어. 쳐다봤는데 뭐딱 여섯 글자 여섯 자리인 게딱 그거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삐삐세대는 네.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잘 모르지. 아주, 아 재밌겠다 몰라요. 해가지고 융육 융육공 골랐습니다. 그 뮤비 때 재밌는 얘기 있으면 몇 개만 해달라는 글이 또 달렸어요. 저희 뮤비, 네, 뮤비 암, 때 우리 아미 만들 때 음... 몸으로 만들 때 태영이 형 그. 나시 반팔에 이렇게 있잖아 나시 입고. Okay, 제가 반대... 진짜, 아, 진짜 이게 오케이. 제가 옛날에는 진짜 아, 팔 보여주는 진짜 게 됐고. 너무 그랬어요. 제가 팔이 얇아 팔이 얇아서. 이제 컴플렉스 깼습니까? 그 아니 컴플렉스 깨려고 너무... 제가 운동을 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깬것 같아요. 응. 네 이미 깬것 같아. 한한 30분 동안 팔 운동만 한데. 팔 운동만. 아 진짜 계속. 예. 네. 이거 뭔지 알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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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아무튼 뮤비에 뭐나라서 저기 우리 어, 그 에그 타르트 좀 드시고, 아, 우리 베이커도 아, 좀 드세요. Baker 이거 이거 버터 쿠키인데요. 근데 빈 이거, 이거 정국이가 만든 나. 이거 이모티콘이에요. 아? 와, 아? 아, 아, 맞아요, 이거 아, 맞아요. 왜 저한테 저작권 아, 안 주세요. 아, <웃음> 이게 저작권이 없어요. 정시영, 아, 저작권 <웃음> 줘야지. 이거 진짜 공식으로 얘기하세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세요, 정국 씨. 덕빈님 저작권 주세요. 드실 분, 나 배불러. 얘가 이거 그림이다. 그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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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진행 진짜 못한다. <웃음> 어떻게 진행면될까요아 이거 좀좀 치워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젠가를 맞아. 하라고. 아이것은 그래, 젠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터 젠가를 제작을 해줬네. 예. 나 굿즈야? 아 별거 어, 아니고. 저요? 아니, <웃음> 여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구추? 젠가를 어,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미션들이 적혀 있어요. 아, 좋아하젠가인 근데 저기 미션 설명하라고 하면서 왜딴딴 딴 얘기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네. 음. 어. 무서워. 아 무서워 미안해 아, 잘못했어. 자, 들었어요? 무서워. 이제 젠가를 하시면 되고 여 안에 미션의 자켓이니까 그거 뽑으면 상. 오케이. 예. Yeah. 자, 저 치워봅시다. 아, 일단 저 치고. 음. 그리고 이... 치워야 할거 아니야. 그리고 맞지? 이거 그 떨어뜨리거나 무너뜨리면 벌칙이 있습니다. 아 벌칙. 벌칙거든나나나 <웃음> 뽑아야죠 이제나 선박널. 선박널 벌칙이라. 형. 누가 줄? 맛있냐? 아 제가 할게. 아 이거 할 거면 오준현 약간. 약간 아, 제발 이게... 가만 있어요. <웃음> 나왔어 양쪽에서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맞게 생겨서. <웃음> <웃음> 자 젠가 바로 세팅 들어갑니다. 저희 그러면 뭐 순서대로 아, 한번더 불죠. 남... 일단 오. 불하죠 그그 머리색이 젠가색이랑 똑같은 젠가 색이랑 똑같은 제 7호부터 한번 가자. 젠가. 젠 2호. 자 저도 가면되나요 예. 네. 마진가. 어어. 처음부터 벌칙 걸리면 진짜 재밌겠다. 에이 설마요. 아, 아, 뽑으면 누가 벌칙이에요? 음. 아니 질문이 어, 되게 있고. 되게 견고하네요. 쓰러뜨리면 벌칙. 어어 어, 어, 어. 어? 견고? 뭐야 경, 경, 경고? 경고? 사망 경고, 사망, 경고. 사망 플래그 아니야? 어, 경고 어? 안 돼요. 오 <웃음> 정말 어, 왜 그러지? 오오오 정말 왜이게 불안? 하아 벌써 부수공사 되는데 큰일 났다자 버러를 처음 들었을 때 곡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자만 우리가 언제 처음 들었죠? 우리 한한세달 전? 그렇죠. 네 다섯 글자로 얘기해주세요. 세네달 전, 네달 전? 한네달 세. 네 나는 네 달. 좋았다. 소 저는... <웃음> 나는 좋았다. <웃음> 야, 자, 그거만큼 간결한 게 없네요. 네, 네. 자, 하겠습니다. 어, 저, 저 진짜 좋았어요. 저는. 아니, 다, 다 들었어요? 다, 다 들었어요? p 네. 씨 진행이 빠르네요. 다섯 글자로 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어. 어. 다음에 나온 거 네. 다섯 네. 글자로 해주세요. 아, <웃음> 아, 원래 이런 거예요. 질문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다섯 글자로 오케이. 얘기해야 돼. 다섯 글자로 얘기해 세요 아, 이제 적혀 있어요. 버터의 킬링 파트 한소절부르게 다섯 어. 글자만 불러 주세요. 어. 스무스 스무스 이러면 이제 어, 제목이 어, 스무스라이크입니다 스무스라이크 여섯 글자인데 그 아니 지금 영어니까 스무라이크 버럿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스무라 그러면 스라이버 그냥 스무스라이크 버럿 응. 뭐 해줘 뭐 이런 데어요 스무스라이크 버럿 오케이 <웃음> 자, 나윤씨 시키기 어렵죠 한 번? 스라이크스 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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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가빼거 위로 올려야 원래 아, 아, 그래, 그야해가뺀거뭐 그래. 네. 이거? 이거 10초 안에 먹고 10분 안면 돼? 근데 제습 건조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안 좋은 거 아닌가? 자 갈게요 갈게요 광부자 아, 아니에요 저 19, 87, 65, 실패했어요 아, 탈락 미션을 아, 진행하게 되네요 탈무실패했요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되네요 다음 과정 스케줄에서 멤버들에게 개인 카드로 옮겨서 인증하기 와음자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저 주세요 네나 네, 뭐야? 뭐야? 뭐라고? 뭐라, 뭐? 이거는 네, 트위터가 올려가지고 아예 인증을 시켜야 이는거 아니야 이거 대박인데? 남준이 개인 카드가 어? 또 좋아요 아, 근데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진영 뭐, 카드가 더. 똑같잖아. 그렇겠네 네? 기사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아, 조장 조장 논란 <웃음> 방탄소년단 젠가 조작 아. 자, let's 아, 어, <웃음> 네. 네, 그, 아, 뭐, 무슨... go. I'm going to g e 억이라는 t t l e bit of a l i t t 요 e bit of a 네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한 of a l i t t l o of 아 l i 이아니죠 bit of a l i <웃음> 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흰색 종이 뽑기 통에서 뽑은 버전으로 안무 추기 어, 네? 흰색 종이 통에서 뽑은 버전으로 안무 추기 근데 여기 안무 추기 공간이 됐나요? 그죠 카리스마 있게 한번 쳐주세요 카리스마 있게 파, 번 셋, 주 앉아 앉아서 그냥 할까요? 앉아서 아, 보여주세요 카리스마요? 둘, 셋, 3, 스무 하나 더 뽑아야겠다 카리스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느끼하게 느끼하게 느끼하게 버터 같이 느끼하게 아2 사이스택 갈 거죠 쌍파풀 만들 수 있어요 야잘 생각해. 손자가 <웃음> 볼수 있어. 손녀 네. 손자가 볼수 있어. 그때쯤이, <웃음> 그때쯤이면은 <웃음> 느끼하다. 넘어 가자. 오, 오, 왜 버터 다 느끼했어요. 버터 다 증가 증가 증 빠지는데. 아 진, 그대로 둬야 돼요. 본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의 파트 따라해보기. 너 뭐냐? 아이 얼마? 아이 얼마? 와 진짜 다어나 락스타. 아이스 락스타. 락스타가 어디 있어? <들었어? 웃음> 락스타요? 락스타 <웃음> 나와. 아, <웃음> 아 영호가서라 남의 걸 모르겠어요. 끝까지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자, 자, 자, 벌칙. 자, 등산. 벌칙. 아니 애들 거를 아 래퍼들 누구야 모르겠어 <웃음> 수, 수어 사이트가왜나 수어 사이드 어, <웃음> 버터 엔딩 요정 10초하기 멤버들 다 같이 마지막 소절 부르는 10초 동안 벌칙 멤버는 카메라 원샷으로 엔딩 요정 포즈 보여주기 음. 엔딩에 하소, get, 하소. 하소. get it Let it roll 하시다 Bye Z Seven A Get it Let it roll <웃음> 가까이 와서 아 <웃음> 완벽했어 야 좋아요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지 아니, <웃음> 아니. 보니까 보니까 다이 형 그래. <웃음> 다시 해야 된대요 가 <웃음> 와서 해야 된대, 가까이 와서 할게요 가세요 빨리 우리야. 자 보여줘요 형, 네. 어차피 우리 안 보여요 형 우리 안 보니까 형 마음대로 보여줘요 형 T를 보여 이거? 보여줘요 너네 그걸로 다 보고 있잖아 이야지볼 어, 계획은 없었지만 아무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게야 나도 버터 하나만 줘 버터? 버터, 버터 쿠키? 오케이. 오케이. 10초를 호병이 세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 어떻게 줘요? 장비 장비 필요해? 아 방금 호병형 대답했죠, 제가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집초면 뭐야? 에? 들었 제가 뭐라는지. 네. 아, 대답하고 안 듣는다니까. 인증이 아. 됐어요. 요 아, 대답하고 뭐라는지 듣질 않았어. 알할게요더 할게요. 아, 스톱이 아, 달라고. Okay. 5 6 7 8 s i f t j a l l e l i 9 8 7 6 5 4 3. 이 방송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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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가까이 와서 아이콘탱 5촌 아, 내가 했던 거 아니냐? 그럼 아, 내가 근데 이거, 이거 하면 과호흡이 와몇번 해봤잖아, 우리 네, 그렇지 아, 근데 와서. 이번에는 아이콘탱만 하시면 돼서 입은 열면 안 돼요 눈만 사용해야 됩니다 5, 4 5, 3, 2, 1 2, 2, 영점삼 영점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너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 자, 영점이 영점삼 영점삼 영점이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삼 영점영점영 그래지 그렇지. 그렇지. 약간 센스 있게. 어, 좀 하네? 이거 좀 하는 사람들. <웃음> 내가 생각하는 버터 어, 포인트 한번 보여 줄게. Fine, see t e m eh? Smooth like butter, like cream in the aroma. I d o n move like. 이거 뭐 뭐도 안 보여. 앉아서 아장아장 하면 어떻게 봅니까?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아, 이거 이거. 나 이거 봤지. 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우리. <웃음> 우리 아쉬운 마음에 쟁가 한 바퀴만 더 돌아볼까. 근데 좋아요. 그 돌아가면서 아마도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들긴... 거기서 아마 네. 딱반 맞기. 자 어, 갑니다. 이제 저돕니다오좀 어, 하네요. 요놈 치는데. 오 기분이. 언제 쳤죠? 자 <웃음> 오른쪽 옆에 이름이야? 있는 멤버에게 칭찬 한 마디 해주기. 오른쪽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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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쳤어? 치면 끝이야. 치면 낙장 불입이죠. 누가 지게 누가 시게 돼 이거? 어 비비. 태균 태 이거 오, 진짜. 어비태태 어, 어, 날라 무너뜨린 거 아니야? 아, 예, 예. 와, 아, 미쳤다. 살아가네 이걸 또. 어, 아, 이걸 산다고? 어, 그래? 뭐야? 초 10초 동안 10초? 버튼 노래 소개해줄게. 자0 초. 하나 둘셋넷 십구 팔 7, 6, 5, 3, 4, 4, 2, 1, 요 1, 2, 전 2, 입니다실 1, 2, 1, 2, 아, 1, 2, 1, 2, 1, 2, 1, 2, 또 2, 1, 2, 1,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가 1, 2, 1, 2, 1, 2, 제일 힘든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간장 버섯 계란밥. 뭐 아무튼 다양한 음식이 있죠. 팬케이크. 아 그럼 만들 스테이크도 있고. 근데 가루쳐서적혀있죠아이앱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역시 v 이앱 이겁니까? 밑값 하니까. 예를 들어서니까 제가 트위터로 한번 인하겠습니다 자, 밑값한다. 자, 지금 브앱입니다 가르치고 없죠. e x 가 예잖아요. 아니 VF. 아니 VF. 아니. 요즘에 그렇게 의미 전달 안 해요. 이 적으면 꼭이라고 적는 거예요. 이벌치가 아니라고 진짜. 부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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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인터넷 이제 아이로 아 인터넷 <웃음> 아, 맞아요. 블로그 그 그래. 때문에 닉스 아, 아, 그러니까. 플로그이 때문에 이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완성. 오 완성. 신신 바로. 오 완성 바로. 한신이야. 그러니까. 당신. 당신. 아니 이런 못넘어가요나 그래. 나는 인터넷 이번 티콘이이예요 여러분, 제가 트위터로 인정하겠습니다. 아, 아뭐 어퍼. 자, 남주 고 이렇게 살아 가죠. 아미들도 따라할 수 있는 바타 표정 만들기. 상큼하게해 주세요. 자, 실패! <웃음> 형, 잠깐나형 남아 진짜 손톱 이거 먹는 거였다? 안 아, 거야, 피곤, 피 <웃음> 형. 실패! 기다려봐, 네. 바, 방금 좀 크게 실패하다가 <웃음> 세장 받기로 <바퀴만> 했잖아 <웃음> <웃음> 남준이 하도 <웃음> 아, 칸드가 <일, 웃음> 일조라는 아, 소문이 있어? 이게 방금 방금 인터넷에서 돌리니까 이렇게 돌아온잖아 왜, 왜, 돌아오잖아, <웃음> 왜? 왜? 인생이 무서운 거다, 부메랑이다 저지 <웃음> 되게 할 뻔했어요 <웃음> 아 이거 했던 거잖아 <웃음> 아, 아 했던 거 말고, 실패! 중복 말고, <웃음> 중복 말고, 중복 말고, 중복 말고 이거 해, 이거 이거 있어요. 아, 있어. 아니, 말고. 아, 우리 아, 이거, 이거 안 했어. 미도지할게 너무 웃는다. 이게 등이잖아. 아니, 아, 제가 다시 뽑을게요아 지민이 형뭐 하는 거야? 아미들 마음에 응. 버터칠해 주게. 이야. 야, 야. 야, 이거 걸렸습니다. 다음 촬영 스케줄에서 멤버들에게 개인 카드로 뭐 하는 거야, 이거 했잖아. 했어. <웃음> 도... <웃음>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웃음> 벌 <웃음> <도 Sales> 지금 돌아오는 거야. <웃음> 어, 어, 태용이. 아, 자 봐. 아니. 제 전고 무팀이 벌칙 다 받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웃음> 야. 야, <웃음> 야, 야, 야, 야 니다 뭐, <웃음> 아, 이 이렇게 이 시간이랑 부채 아니냐? 아, 그리남준 이거 해야지. 이거 어? 더 물어 가다세요. 맞아, 맞아, 맞아. 아야. 아무들 마음에 이제 버터를 이제 칠해 주는 <웃음> 아, 그런... 실패 <웃음> <웃음> 같이 <웃음> 가, <웃음> 같이 가. 세계, 세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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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자, 매니큐어입니다, 미니큐, 여러분들 네. 저, 제가 발라줘도 돼요? 어? 슈로야 나도 발라래, 나도 뭐야? 내이 내 새끼손가락에 발라주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와. 오, 와. 오, 아, 와. 와 오, 진짜, 내 발랐어, <웃음> 다 발랐어 야, 야 <웃음> 진짜 다 발랐어 야, 냄새, 오오 야, 냄새, 어? 야리닦고 이거 몸에 안 좋아 나 이거 오늘 처음 사는데 와. 아니, 손 <웃음> 이거 얘기 토해. 야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아마 안 지릴 텐데. 아니 백귀야 지루다. 아색 좀 하면 돼. 아색 좀. 안토나 하면 옷 아, 색깔 아, 같이 날아가잖아. 아, 아, 어, 아토좀 하면. 빨간데 집안 색이잖아요. 형형 드라이 만으면 돼, 드라이. 아니 그물물 집이 진짜 제가 진영이랑 그냥 우리 나중에 우리 밖에서 대화를 해결하자, 우리. 어, 이게 프로그램 상에서 방송 상에서 프로답지못 하니까 팀이 안 되지. 중 중학교 때 이러면 뒤에서 싸워라. 싸워라 이러잖아. 아, 소환하 아, 아, 아, 있으면 이제 말로 해야 지 사실. 버터 이렇게 발라 버리고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안이지. 네, 알니다 아, 대박입니다. 버터... 아, 어, 남자 형씨 이거 벌칙 아니냐? 아, 막 뭐, 벌칙 다 했어요. 벌칙 다한거 당... 같은데 아, 이거면은 네, 예. 네. 네. 어, 냄새. 야, 이거 벌칙 다 해야 돼요? <웃음> 어, 죄송합니다. 자, 자, 자, 마지막. <웃음> 태용이태이하고 끝내야지. 뭐용이다 했어? 태터 <웃음> <퇴터> 타임. <웃음> 3, <웃음> 3초, <웃음> 3초 했어? 저 했어요. 카메라 앞에 와서 세 가지 표정 3초씩 해 주세요. <웃음> 오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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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이 뭘 해도 캡처 타임이지. 맞아. 그 태영이 응. 인생 캡처 타임이지. 만화 크로즈에 우 보면 이이이 뭔지 이, 이, 이 한보이 린다만이라고 있어요. 린다만인가. 어, 맞지 맞지. 린다만쌈쌈 제일 잘한다. 자, 애들아 자연스럽게 댓글 반응 확인해야 돼. 지금 보시면 어, 네. 지금 어 윤기 오빠 손 흔들어주세요. 네? <웃음> 야 너무 자연스럽다. 이게요? <웃음> <웃음> <웃음> 아손 흔들어줘 그래도. 소원 들어 달라고? 아 그렇게... 소원 들어 달라고. <웃음> 소원 들어 그게 소원 들어 달라는 화날 일이야? 소원 들어 달라고. 여러분 어, 예. 제가 아침에 라는 이런 머리가 됩니다. 오우야. 아우야. 이제 빵집 빵집. 레슬링 선수 중에 이런 머리. 투들 같은 투들. 이런 머리 언제든 잡고 싶다. 자, 제육 내 제육 너의 머리가 내 하루보다 밝아졌으면. 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본 사람이 있으면 머리를 잡아주세요. 모르겠어. 아 뭐지? 나 이름을 봤는데? 태영 오빠 너의 머리카락은 브로콜리 같아 나는 브로콜리를 좋아한다 브로콜리입니까? 어, 칠면조로 오세요 칠면조 어디지? 터키 터키 터키 터키 터키 터키가 칠면조를 오케이 번역길을 돌리면 We're flying 칠면조 오케이 <목소리> okay. 칠면조 기다려 아 <목소리> 진짜 오늘 미치겠다 오늘 지금 뭐 있냐 누가 있을까 아차산 언제 가냐고 아차산 움직였어요 아, 아,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상으로 돌아갈 수가 네, 없어요 아 우리 산에도 지금 산 많이 계셔가지고 아 진짜 없구나 태영 내 머리가 새둥지 같아 너무 귀여워 <웃음> 정국 오빠 다이어트 하면 너무 얇아 보여 태영 오빠 밥 아저씨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오늘은 담아저씨 보이네 그러니깐 원인이 그러니까, <웃음> 원인, 원인. 그러니까 다아저씨였어아 <웃음> <웃음> 바바저 씨였어 그래. 음, 포커 한번 꽂아야 될것 같아. 꽂으러 다자 바바. 자 바바저 씨가 원래 군인 출신인데. 아, 그래? 자 어, 진짜 우리 진짜 각자. 우리 각자 마무리 소감을 한번 하면서. 아, 우리 바바저 씨부터 한번 마무리 소감을. 원래, 원래 이런 거막 비꼬고 아, 다닌다고. 아, 네. 아, 갑자기 어. 갑자기 끝났어요 우리? <웃음> 아니, 갑자기 끝난 거예요. 치면 저러고 오세요. 아, 네. 이 아, 예, 진짜 근본 없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아, 아, 약간, 약간, 약간, 아, 약간 음주하고 해도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되게 오랜만에 컴백이지 않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렇죠. 네. 컴백한 느낌 나네요. 네. 네. 네. 네. 네 V-Live도 하고, 예. 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 이 서버를 터뜨렸던 그 시절 네. 기억나십니까? 네. 네. 아, 기억나서 지금 하트 봐, 빨리 이거 하트 좀 눌러주라고. 하트, 그래. 하트 눌러야죠. 아, 하트 옛날에 진짜 많이 눌렀는데. 야, 너 아, 그렇죠? 그 네, 머리가 네, 거의 몽환했습니다, 야. <웃음> 거의, 그거 들어가면 못 나와. 야, 스텝 스태, <웃음> 스태, 스태프께서 스태프 포크를 이정도로주셔서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몽환해, 씨. 몽환했습니다, 그 저한테 목이 들어가면은. 야, 못 나와. 개, <웃음> 개. 그래? 야, 부럽다. <웃음> 야, 이런 캐릭터 가지수 있고. 야,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이거를 굿즈로 만들어가지고, 어. 집에서 모기 잡이 있잖아요. 이렇게. <웃음> 야, 이 하면 모기가. 얼굴에 물리진 않겠다, 야. 자 어, 어떻게 뭐 어, 마무리 소감을 한 마디씩 뭐해 볼까요? 네, 네, 자 네, 그럼 어, 어. 어떻게 자뭐 지민 씨 이번에 지민 팀에서 컴백한 소감 아유 어, 어. 겁나 어설퍼, 아이고 뭐 사실 이게 참 빨리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와서 너무 기쁘고 <웃음> 어 이제 이제 좀 뭔가 이제 활동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것 같은 기분 이 <웃음> 있어요. 맞아요. 아 지금까지 조금 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아니, 얘기를 못 하니까 네, 뭔가 말해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아무런 그게 없는 그 약간 거 이런 거 거죠 수연, 약간 수면 약간 이게 수영할 때 개형 칠때 안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 보 아, 약간, 약간 그런 거 백조에 뭐. 왜 이렇게 잘해요? 백조의 표현력 장난 아니죠? 중 백조, 아니, 백조 노력하잖아 아, 백조요 힘찬 야너 무슨 왕관 했었냐? 아도씨가 아니고 포크 아저씨가 아니고 왕이야 뭐야 이걸로 메뉴처럼 생겼네 너 오늘부터 버터 왕이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에그타르트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맞죠. 아, 자, 자, 자, 자 네. 아, 아,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번에 또 우리한테도 아. 참 뭔가 이런 썸머송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거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즐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마지막 썸머송 불타오르는 였나? 아니 지금, 아, 지금은 그렇죠. 아, 네. 오, 불타고네. 오 불타고네. 진짜 서운하네. 응. 어. 15년이죠. 다이너마이트가 어, 사실 썸머송이라면 약간 밤 여름 밤은 괜찮은데 낮은 또 그래서. 근데 차라리. 그때. 그래. 도렉렉 걸린 거 아니에요 지 로딩 중. 캄다운 캄다운. 예 로딩 안 해. 아니 우리 그때 그 달려라 방다 찍을 때 투표 그 나갔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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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웃음> 하지 말라그 하면 꼭 하고 싶어 오, 오. 네, 드디어 이제 버터로 이제 저희가 또 컴백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다음이... 아 다음이 아니라 이왕 컴백한 거아 이왕 은 아닌데? 뭐뭐등 떠밀려서 했어요? <웃음> 열심히 우리가 진짜, 야, 컴백한 김에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진짜 엄청 컴백하고 싶었는데 어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웃음> 또 멋진 무대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네. 기다려주세요 예, 했습니다 아, 뭐 사실 준비한 어, 그런 무대들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많이 기대해, 주셨,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 사실 뭐뭐터 그냥 미치도록 즐겨봅시다 네. 지금 앞에 실시간으로 스태프분들의 푸드포트가 그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발 포크 빼지 마세요 끝나고 오방 한 장만이 들어왔습니다 <웃음> 나 지금 나, 나 지금 목두둑하고 싶은데 네, 포크 목, 사서 뭐, 하는 가만히 있는 거 없이 일단 사진 찍어 줄게요목두둑해요 9시 9시 어, 어, 좀 어, 말했어요. 시9 <웃음> 그냥 <웃음> 네. 오방 지금 찍으면 안 되냐. 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시 9시 9실시간 오방 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도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좋네요 나 나이... 나이... 나이... <웃음> 활동 똥, 아니요, 여러분이제안 부를 게예요그이가 <웃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많이 남았기 때문에 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게이렇 이렇게, 이렇이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렇게이렇이렇이이이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웃음> 네. 지, 잘, 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진짜 진짜 진 오랜만에 짜 진짜 에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그진그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좋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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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거 있으면은 열심히 들고 나가지고 우리 또 우리 아미아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멤버들 장난칠때 장난치고 엔딩 하나도 안 듣는데 뭐? <웃음> 서로 하나도 비라고 할거다 여러분. 아니, 아니, 각자 닥칠래? 야. 야 얘들아 오박 찍자 오박. 자, 자 오박 여기서 어, 오박 여기서 오자 포크 다꾸으셨죠 갑니다. 혹시 목소리 나올까봐 절대로 목소리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하나 <웃음> 점수해드릴요나 <세트. 웃음> 이렇게 맞아야 돼. 어, 이게 보여. 자, 내가 하나씩 <웃음> 내가 할게. 자, 하, 자, 하, 두, 셋. 대형, 대형, 대형. 대형 고개 들래. 아, 이렇게, 이렇게. 뭐야, 뭐야, 뭐야, 뭐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오마 이렇게 찍습니다. 오마도 별거 없죠? 그렇죠. 오마 별거 오늘 또 V앱으로 그냥 온 거는. 그냥 버터도 나왔고 알죠 그렇죠. 어, 감사합니다 아미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의 새 연습실이에요 아, 여기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요. 그 얘기 안 해줬다 아 하셨다. 하셨다. 아니, 연습실이 여기. 진짜 뭐 이거 화면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아, 그럼 한데 그럼 바로 달방 제작진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럴 <웃음> 게 아닙니다 달방 제작진이아니 <웃음> 저분들 모... 달방 제작진 아니야 아니 모두가 노출됩니다 노 그런 걸로 합시다 지금 달방 안 찍어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번 버터 많이 살수 있겠고 진짜 저희 정말 열심히 아, 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BTS의 이제 앞으로 새로운 약자가 이제 버터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BTS가 <목소리> 버터스. 어. 앞으로 어. 버터스. 아니 뭐 진짜 할까요? 뭔가 이런 이런 버터버리겠어. 게 너무 잘 나왔어 버터. 폰트가 너무 귀여워 폰트가 예 폰트 너무 귀엽. 진짜 귀여워. 그럼 남준이가 버터로 이행시하면서 마무리하자. 와 좋다. 마무리 좋다. 버 와. 버터. 터 터진다. 야 터졌다. 이행시 e 터졌다. 좋아, 쥐빈 씨뭐 어떻게 뭐 꺼... 꺼, 꺼, 뭐. 꺼 주세요 아니, 아니 너꺼지고게 너, <웃음> 너, 너 아니라 진짜 아니, 여러분 아니, 아니, 이런 말 네. 방송에서 안 쓰는데 쥐빈 <웃음> 씨 꺼주세요. 꺼, 꺼주세요 꺼주세요 꺼주세요 꺼주세요 꺼주세요 이거 꺼세요 이거 좀 꺼주세요 지금 포크가 지금 머리로 올라왔을 뜯은 담당 지민 씨 아니었어요? 네, 아니, 아니, 분명스러졌어요 1,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 아, 아, 상큼한 표정으로 꺼졌죠 아, 아, 목을 많이 썼네 제거요네 그냥 아, 그래? 꺼, 꺼달라고 해주시면 우리가 엔딩 꽉하 우리 하차 한번 그리면서 자, 버터 망간부 네. 어때요? 버터 망간부 오케이, 버터 망간부 하면서 망간부! 되게 좋은 단어야 버터 버터 해야 아. 는 건가? 버터 버터, 버터, 망간부 저기요, 너무 좋 금방 유행어 배우는 사람 같아 Uhm> 그런, 그런 감성으로 하는 거예요 줄 자, 돼요 버터버터, 버버버터 하나, 둘, 셋 버터버터, 버버버터, 만간부만간부예요만간부